여러분들 딱새유 육아일기 2탄 찍으려고 왔는데 제가 가다가 차를 빠쳤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 이거 어떡하나 너무 심하게 빠졌는데 아유 어떻게못 나와 내 이마가 이렇게 쉽게 진흙탕에 빠지다니 안돼 근데... 아빠 아빠 <웃음> 아버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야 이게 뭐야 이거 더, 더 많이 빠쳤냐 이거 <웃음> 어디 봐 이거 뺄수 있어요 아빠? 어 빼야지 빼야죠 어. 이거 어떻게 해? 너 여기서 했는데 수지들은 나오려고 자꾸 내려갔구나 어 어디 봐 이따 안 닿은거 안 같은데 어, 밑에 안 닿고 그래서 여기 아저씨가 도와주셔가지고요 아빠 음. 저기 음. 그 철이랑 어. 그거랑 다 해주셨어요 <웃음> 한번 해보자 <웃음> 일하시다가 오셨습니다 아버님 <웃음> <웃음> 엄마 어, 아. 어디다 멀어요? 다지 아빠가 살상 올라갈테니까 너도 좀차 타고 네 살상 올라와 네. <웃음> 오, 나보, 나보, 야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여기, 여기가, 뭐, 아 여기 빠졌어, 여기. 빠져. 아, 여기 봐. 아니, 이런데 빠지니까 못 나오지. 야! 못올라가그 자리에서 사료를 주워놓고 올라가면 되짓아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거기서 저기서 범위에 네. 어, 아, 어, 아, 아, 빠졌을 거기서 저그랬어 야되는데여한달때 그냥 만거야잘 예, 나왔었는데 네. 핸들을 저꺾는거저고 <웃음> 들어가면 아주 그냥 빠져버 조금 나올 했는데 나올 뻔했는데 예, 나올 뻔 어, 했는데 다 어, 나왔는데 핸들꺾는저어갔지 반대로 틀어버리 그럼 반대로 틀어서 여기에서 그냥 나왔거든 여기 어, 예, 네. 네. 저리 나올 때이 아, 조금 예, 자격이 그 큰다를 잘못해가지고 거틀버서 그랬지 거틀버서 사람만 다치지마 인사사고만 안내면 요 쓰셔받던 차가 망가지든 인사사고만 안내대요 아들 운전실력 어땠어요 아빠 아들 운전실력 믿었는데 개팔이네 <웃음> <웃음> 아 앞으로, 앞으로 조심해서 네, 앞으로 조심해서 운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